하나 바꾸고 정말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 남들한테 알려주기 싫을 정도로 인생을 좀 쉽게 갈수 있는 되게 지출 방어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저 이것만큼 화장실에 잘 가는 유산균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양질의 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2022년이 다 갔네요 여러분들은 올해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초에 새해 계획 목표 짜는 영상을 같이 올렸었는데 저 여기에 세운 목표들을 진짜 거의 다 잃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올해 진짜 좀 되게 만족스럽고 뿌듯한 그런 한 해였는데 이제 새해가 다가오니까 이제 갓생 살자 이런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 2022년을 진짜 너무너무너무 잘 서포트해준 저의 약간 갓생에 도움을 준 치트키 같은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영양제 유산균인데요. 제가 영양제는 정말 여러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 장이 진짜 건강에 엄청 엄청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모든 영양 성분들이 장에서 다 이렇게 흡수를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유산균은 원래도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유산균이 아니라 진류산균이에요 저는 맨날 그냥 유산균만 먹다가 진류산균 처음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작년 여름부터 이 서퍼데이는 원래 협업을 했었던 브랜드라서 요거를 먼저 테스트해볼 수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꾸준히 먹기 시작했는데 진짜 제가 여자분들한테 진짜 너무너무 강추드리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저는 사실 유산균이랑 진류산균의 차이를 잘 몰랐어요 근데 얘를 챙겨 먹으면 그냥 장건강 뿐만 아니라 질염 같은 되게 만성적인 질병들 그런 Y존 케어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PMS 증상이 완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PMS가 진짜 심한 편이거든요 저는 PMS 증상이 생리하기한 2주 전부터 나타나는데 몸이 엄청 심하게 부어요 그리고 폭식 좀 무기력하고 좀 되게 만성적으로 있고 생리통도 진짜 심한 편인데 이거를 꾸준히 먹기 시작하니까 그런 PMS 증상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신기했고 특히 PMS 증상 중에서 이렇게 몸 붓는 거 부종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진짜 공강을 많이 하실 건데 이게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 해도 몸이 갑자기 막 붓고 이러면은 진짜 다이어트 할만안 나고 다시 폭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살을 뺐다가 다시 쪘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히 이진료 유산균 챙겨먹고 나서는 그런 붓기? 이런 PMS 증상이 너무너무 많이 줄어들고 제가 생리통 자체도 진짜 심한 편이에요 가지고 생리기간에는 지 z 식스 그거를 한두 알은 꼭 챙겨 먹는데 이제는 생리기간에 한 알? 두 알? 이 정도밖에 안 챙겨 먹을 정도로 되게 되게 효과를 많이 봤던 그런 제품이라서 지금 이것도 이렇게 두알 밖에 안 남았어요. 맨날 맨날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지나면 유산균만 챙겨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진류산균으로꼭 한번 바꿔보세요. 정말 너무 삶의 질이 확바뀌어요 아끼는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유산균이니까 쾌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진짜 뻥안 치고 저 이것만큼 화장실에 잘 가는 유산균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더러울 것 같아가지고 정나라하게는 얘는 말씀을못 드리겠는데 얘는 되게 빠르게 엄청 시원하게 가요 저는 이거를 아침에 공복에 물이랑 미지근한 물이랑 한 알씩 먹어주는데 그러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일하고 있으면 30분 안에 화장실에 엄청 가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막 아프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아! <gasps> 음,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편 제가 이전에 추천해드린 그 아이허브 유산균 그거보다 훨씬 훨씬 효과가 좋았어요 이게 알약도 엄청 조그해가지고 삼키기에도 되게 부담이 없고 또 여기에 면역이랑 항산화에 좋은 아이언이랑 셀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이존케어랑 PMS 그리고 장건강 케어 한꺼번에 할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각각 챙기는 게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요 필리밀리 바디 브러스인데요 엄청 크죠? 보기에는 되게 든탁해 보이지만 저 정말 얘예 1년 동안 진짜 진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제가 원래 등에 뭐가 진짜 안 나는 피부여가지고 저는 등드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올해 여름부터 제가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알레르기 증상이 너무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엄청 가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다가 나도 모르게 등을 막 이렇게 긁었는데 너무 세게 긁어가지고 아침 일어나면 티셔츠가 막피범 보게 돼 있고 이럴 정도로 그게 심해지다 보니까 등에 상처가 진짜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병원도 다녔는데 일단 제일 좋은게 절대 긁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 긁을 수가 없이 너무 건지러워 가지고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이 바디브러스가 되게 힘들어 등 각질 제거, 등 관리에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얘를 사가지고 꾸준히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별거 아닌데 이거 하나 바꾸고 정말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냥 샤워할 때 여기다가 폼 잔뜩 얹어가지고 등을 막 이렇게 닦아줬거든요. 근데 이게 모가 진짜 부들부들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고 자극이 안 되는데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이걸로 샤워할 때마다 자주 등을 이렇게 닦아주니까 등에 있는 그런 상처들? 막 각질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긁는 것도 엄청 많이 사라지고 등이 진짜 깨끗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알레르기 좀 심하신 분들이나 등에 등들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막 긁지 마시고 짜지 마시고 바디 브러쉬로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건 완전 추천드립니다. 진짜 올해 저의 상어의 질을 바꿔준 그런 아이템? 다음은 요 비염 스프레이인데요 어, 이것도 알레르기 관련된 건데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알레르기가 점점 심해져가지고 원래 저 고양이 알레르기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그 고양이별로 나랑 이렇게 맞는 고양이가 있고 아닌 고양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원래 고양이 알레르기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저를 입양하고 나서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 사실을 안 거예요 정말 그 같은 공간 안에만 있어도 눈이 막 이렇게 붓고 콧물이 막 줄줄줄 줄 나서 일상생활이 아예 안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알레르기 약을 일단 처방을 해주시는데 그게 되게 강해요 그리고 좀 약간 머리가 멍해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약은 먹다가 중단을 했고 그 처방해주는 약에이 안약이 이 코에 뿌리는 비염 스프레이를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잘 맞는지 뭔지 이걸 쓰고 나서 고양이 알레르기에 약간 면역이 생긴 느낌? 그리고 제가 평소에도 비염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염인줄은 아실 거예요. 간절기, 환절기 때 진짜 맑은 콧물이 계속 나오고 기침도 진짜 자주 하고 이게 삶의 질이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이나자코트비액이 스프레이 쓰고 나서 그런 증상들이 점점점점 점점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심할 때는 이걸 하루에 두세 번씩 뿌려 이랬는데 점점 뭐 하루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이런식으로 늘어나다가 요새는 증상이 생길 때마다 뿌리고 있습니다 약간 중요한 약고 있는데 밥먹으면 콧물이 이렇게 질질 나오거나 이러면 싫잖아요 그때 들고 다니면서 쓰기에 너무 좋고 꼭이 제품 아니어도 약간 비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선생님한테 내증상에 맞는 비염스프레이 수시로 뿌릴 수 있는거 추천받아가지고 처방받아서 저처럼 이렇게 쓰시면 정말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 아 비염이 없는 사람들은 평소에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양질의 그런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비염 있으신 분들은 지르텍 이렇게 먹는 약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이런 스프레이 구비하셔서 써보시는 것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책인데요. 책 끄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제가 남들한테 알려주기 싫을 정도로 진짜 제 인생 책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속는 셈 치고 이거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이게 과학 도서거든요. 그냥 그런 과학 도서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크릿 있죠? 그거를 과학적으로 양자역학 이론을 기반으로 그렇게 풀어낸 그런 세계에요 사실 시크릿 이론이라고 하면 은 사기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도 그랬던 사람인데 물리학자분이 엄청 신뢰감 있게 이론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심리학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걸 진짜 완벽히 바꿔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사실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해가지고 제가 이거 1권을 처음 읽고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다시 읽고 이제 2권으로 넘어왔는데 좀 쉽게 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다중우주 개념에 대해 아시죠?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하나의 우주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는 무수한 우주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책은 그 우리 앞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우주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말 좋은 우주로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안내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인생 책 추천해주는 콘텐츠에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좀 요약하자면 되게 부정적인, 안 좋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거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그냥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 하면 또 좋은 쪽으로 풀리게 된다 쉽게 말하면 진짜 이런 이론이라서 좀 이렇게 들으시고 음, 제 사이비 아닌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용 자체는 너무 긍정적이고 좋잖아요 부 무더운 인생을 내가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기에도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고 저처럼 되게 감명 깊게 읽었다 하면은 좀 전반적인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 이런 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 제 삶이 좋은 쪽으로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올해 거짓말처럼 이룰 수 없었는데 이런 그런 목표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진짜 제가 소중한 사람들이라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인생을 좀 쉽게 갈수 있는 치트키 같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패드? 아니고 아이패드로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어, 제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돈은 많이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세세하게 세는 돈이 진짜 많고 한달 소비 금액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뱅크샐러드 어플도 많이 써보고 그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유튜브를 보니까 아이패드에 이제 가계부 내지를 다운받아가지고 하루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오늘 쓴 카드 내용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적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내지 그냥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고지고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되게 지출 방어가 생각보다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뱅크샐러드 같은 어플은 내가 얼마를 쓰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걔네가 알아서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잘안 보게 되고 이 심각성을 잘못 느끼게 돼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막한 번에 몇십만 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막 5천 원 3천 원 2천 원만원 원 이게 쌓여가지고 갑자기 막 몇십만 원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아니 뭐한 2, 3일에 한 번씩 쪼르르르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은 아 이거는 좀 줄여도 되겠다 싶고 저는 요 내지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잔액 계산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이게 금액이 커질까 봐좀 무섭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좀쓸때한번더 생각해 보고 이 며칠 동안 좀 돈을 많이 썼네 하면 은그 다음 한 며칠 동안은 조금 소비를 줄이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어 가지고 저는 완전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내년에도 꾸준히 기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처럼 좀 짜잘짜잘하게 돈 많이 쓰시는 분들 아, 내년에는 돈 진짜 많이 모아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패드로 가계부 쓰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갓생살기를 하면서 저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준좀 치트키 같은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찐으로 진짜 오래 써보고 정말 좋았던,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아이템들로만 소개를 해봤으니까 2023년도 갓생살기도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